ость in pain e t e a 너의 시간을 빼앗겼어 나이어 씨가 어이어어나어 씨가 느껴졌어. 어가어나가 น이나는ากนี้ท่านผู้어มคะถ้าแสดงควา <목소리> 어둠을 피할 수 없을까? 너의시간을빼앗트어스르금 다시 갑자기.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고많 지금 지금 지금 지